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고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까마귀밤나무 있습니다 이 까마귀밤나무가 옷으로 인한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는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특허를 받은 분도 있고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온나무 피부염을 까마귀밤 여름, 여름 나무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바르기도 하고 복용도 해서 100%의 완치율을 보이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멀리서 찍었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하는데 겨울이라서 겨울잎하고 또 봄에 여름철에 이 세력이 왕성할 때 잎하고는 또 틀리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구슬이 서말 이라도 깨어야 보배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초 공부 오래 하신 분 산행 하시는 분들은 까마귀 밤 나무를 잘 아셔요 하지만 일반 초보자들은 까마귀나 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옆에 있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낙엽 속에 있는 잎은 아직도 이렇게 파랗고 싱싱한 반면에 겨울에 추위에 노출된 낙엽들은 자주색 빛을 띠고 갈색 빛을 띠는 것이 까마귀 밤 나무의 특징입니다 겨울이라서 뭐 잎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열매는 다 떨어져서 없는데 겨울인데도 이렇게 잎이 붙어 있어요 잎이 붙어 있고 잎이 어긋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잎에 약간 가시 같은 털 같은 것도 있죠 근데 뭐 전혀 뭐따끈거리지도 않고 오래돼서 묵은 줄기는 이렇게 껍질이 좀 벗겨지는 편이고요 뺀질뺀질 뺀질 하면서 벗겨지는 이게 한 포기가 이렇게 번졌습니다 이한 포기가 번져서 가다가 이게 땅에 닿으면 줄기가 나와서 여기에 땅에 꽂혀 가지고 뿌리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기 찔레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얘는 찔레고 찔레는 다 아시잖아요 가시가 있고 비슷비슷해요 찔레도 이렇게 늘어지면서 중간에 마디가 닿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서 새싹이 나는데 까마귀 밤나무도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보시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찔레고, 약간 갈색, 탁한 갈색을 보이면서 뺀질뺀질한 것은 까마귀 밤나무입니다. 좀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는 아직까지도 잎이 남아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싹을 내려고 눈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겨울 눈들이 이렇게 맺혀있는데, 물소리 들리시죠? 개울물 소리 이런 계곡과 주변에 좀 해가 좀 들어온다 싶은 곳에 오시면 경기도 지역에는 어디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골짜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은 것을 확보해 놨다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좀봐 놨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고 급할 때뭐 필요한 분 있으면 나눠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탐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옻나무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안해 드려도 칠해모 까마귀 밥나무가 옷으로 인한 피부염이 생긴 사람들한테는 아주 100% 치료가 된다는 확실한 치료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북한에서 이 임상실험을 했을 때도 100% 치료 효과를 보았고 그 치료기간도 굉장히 빨리 단축된다는 것이 임상으로 밝혀진 최고의 옷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약초산행이나 나물산행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약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까마귀밤나무의 위치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잡초 같은 나무이지만 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약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나눔해 드릴 수 있도록 위치 파악해갖고 정보 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덩굴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잘안 다니고 묵혀진 묵밭 같은 묵논이에요 이런 곳이 가장자리 물길이 흘렀던 그런 골짜기 주변으로 습기가 조금 있는 이 주변으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동굴이 져갖고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 중간중간에 까마귀 밥나무들이요렇게 지금 거의 뭐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동굴들이 산삼동굴들이막 덮고 찔레도 있고 으름동굴도 막덮혀 가지고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봄이 나서 땅이 해동되면 이게 다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 까마귀 밤 나무보다 호수로 인한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나무는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찮게 누가 눈여겨보지 않은 이 식물들도 쓸모가 없어서 안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 소중한 식물들을 잘 가꾸고 잘 키워나가신다면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